예! 저그 대창사리 있던데 예! 그거 10개만 이쪽에 넣어주시겠어요? 0 개요? 10개요. 10개요 네 잠시만요, 메뉴판이 어딨지? 여기요, 메뉴판 여기 대창사리를 <웃음> 10개요? 언니가, 네, 언니가 네. 사준대요 14,000원짜리 10개 만, 네 잠시만 음. 사장님, 대창 10개 더 추가해주세요 예? 그 10개 들어갔잖아요 네. 10개만 더 추가해주세요 10개를 더 추가해달라고요? 네. 총 20개 추가요 그러면은 음. 잠시만요. 보스, 대창 10개 추가했습니다. 총 20개 추가한 겁니다. <웃음> 와, 대창이 20개라는데? 아? 어? 20개, 20개. 10개를 더 해달려. 저 사람들은 무조건 단골로 만들어야 해. 우 <웃음> 대창 10개 나왔습니다 와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 이렇게 나가본 적 없는데 이렇게 팔아도 괜찮겠는데? 와와 이렇게 팔아도 되겠다 지금 저대창은 구운 게 아니라 그 외에 양념을 지금 뿌린 거죠? 아미 요원이 대창을 5kg 먹으니까 오늘의 다고수가 있어요 맞아. 물 만났어요 어, 진짜 고소하고 하나도 안 느끼하다 대창에다가 양배추. 우와! 밥려가고 아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얼려가. 어? 아, 친구야. 미쳤어? 야, 초콜릿. 초대세대, 초대 사막입니다, 형. 대박이다. 그래, 맛이 없을 <웃음> 리가 없지. 그래. 배창, 아~ 미 대창 새우 한 입에 들어 <웃음> 아미, 아~ 아~ 아~ 아~ 아~ 그 아~ 아~ 버 아~ 지와 아~ 아~ 네 아~ 아~ 창여 아~ 진짜 찐이다. 너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아~ 대창계 퀸이네요. 퀸이에요 진짜, 아... 대창퀸. 대창계아미아나 그란데! <웃음> <웃음> 아미아나 대창 그란데 사이러! 아, 말리오왜 왜, 왜, 현타 오는 챔피언하는 거지? 챔피언 시면안 돼요, 지금 원래.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.